저희가 22-10 하이판 비료도, 어, 작년에 하고, 그 다음 올 봄에 신청을 또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어, 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 사장님한테 비료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 비료에다가도 칼슘을 지금 4%. 아, 칼슘은 4% %구나. 네, 칼슘은 4% 지금 지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는 분들 비료들은 어, 칼슘 4%까지 추가됩니다. 지금 2월달 정도 되면 양파, 마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배추, 무라든지 어떤 작물에 <웃음> 관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뭐 옆면 살포도 가능하고요, 이분도 네, 조금 조정이 되고, 미량요소 네. 성분을 추가해서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네. 네. 올리고. 올리고. <웃음> 그럼 이거 구매하려면 또 우리 또한국농산 t v 에 밴드에 가입하신 다음에 네, 필요한, 물량 필요한 물량 얘기해주시면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 숫자를 모아서 네. 또 한번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모니아태를 주게 됐었을 때보다 질산태가 들어가면 우리가 나락을 추수해서 별라든지 아니면 그흰 쌀을 배고플 때 먹으라고 주는 거와 하얀 쌀밥을 해서 김이 모락모락 하, 나는 쌀밥을 주는 거랑 그 차이점은 나겠죠? 네,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분도 조금 조정이 되고 미량 요소 성분을 추가해서 비료를 썼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비분 조정을 해서 어 공동 구매를 하죠 그러면 또 다시 이것도 이제 방금 하는 아니라도 뭐 다른 뭐. <웃음> 뭐 이거는 뭐, 이비죠 추비. 예 네, 추비 이제 밑 비료를 사용하셨으니까 위에 이제 뿌려서 중간 중간에 조금 그 부족한 양분들을 보충도 해주고 네. 작물을 수기를 조금 빨리 당길 수 있게끔 그,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공동 구매. 네 지금 이거. 그 강원도 쪽도 그렇고 배추하고 하시는 분들 한번 어. 쓰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벌써 주문이 공동 구매할 때 같이 해주세요 하고 한몇천 개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벌써 주문이 들어왔습니다네몇천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다른 주문이 많아 보면 분들이 네, 하기만 하면 1순위로 좀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벌써 저번에 아, 배추 수확할 때 기분이 네. 네. 이렇게 돼가니까 이 농민들은 농사를 다 지어갈 때쯤 돼가지고 작물들이 좀 시름시름해지고 안 좋아지면 네. 그때부터 고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다면 오. 그거는 이건뭐 진짜 이것도 한번 말이죠 네, 제가 네. 안 써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감자 무, 배추 그 다음에 모든 작물에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에 다 사용을 해보고 조금 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따로 추가 생산할 겁니다, 제가. 아, 이게 추가 생산하실 거라고. 영어를 해서 이제 공동 구매 생산을 해서 주문 받아서 하니까 이 상태에서 미량 요소를 추가하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지금 그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가격은 또 낮추고, 그 다음에 아, 성분은 가격은...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네. <웃음> 네, 네. 자, 그럼 이거구매하려면또 우리 또 한국농산TV의 밴드에 가입하신 다음에 네, 필요한 물량, 물량 얘기해 주시면 네,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숫자를 모아서 네. 또 한번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제품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 성분들을 많이 추가할 겁니다. 지금 그 저희가 22-10 하이판 비료도 어, 작년에 하고 그 다음 올 봄에 신청을 또 지금 많이들 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어, 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 사장님한테 비료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 비료에다가도 칼슘을 지금 4%. 아, 칼슘을 4%다. 네, 칼슘을 4%. 어. 지금, 지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는 분들 비료들은, 어, 칼슘 4%까지 추가됩니다. 음. 그러면 12대 원소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그 완효성 코팅 비료가 됩니다. 예, 예. 황은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료에 들어가 있고 예. 나머지 그 11가지 원소는 요 숫자로 프로테이지 수가 탁 나와서 나옵니다 이야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동구매할 우리 그 하이팜 비료는 칼슘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완벽한 어, 비료가 되네요 1월달 1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그 비료들은 칼슘 4%까지 추가가 됩니다 어. <웃음> 이번 공동구매는 굉장히 그 보기 많네 그죠 앞으로 이제 농민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서 개수가 많아지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어 힘이 실리겠죠 개수 많으니까 가격 깎아 달라 소리는 안할 테니까 품질을 향상을 시켜주세요 이제 그 비료에서 이제 나중에 뭐 부식산 이라든지 어떤 걸 자꾸 자꾸 자꾸 더 추가해서 어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농사가 잘 진짜 잘될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되게끔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월달 정도 되면 양파, 마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배추 무라든지 어떤 작물에 <웃음> 관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뭐 연면 살포도 가능하고요. 이제 뿌려도 되고 이제 이비료 하나 있으면 뭐 어떤 작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연면 살포 그 양액 할때 관주 그다음 뭐 뿌려줘도 되고요. 어떤 작물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농가 이 정도 이, 빡, 이 비료 한바레트 가지고 있으면 다용도로 계속 뭐든지 다잘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비료입니다. 어, NK를 줬었을 때 이제 아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NK를 주면서 땅 속에 불용화된 그 아연들을, 저 인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활용을 최대한 할수 있게끔 또 아연도 0.5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지금 생산할 거라 할 겁니다 지금 99% 질산태질소입니다 네. 질소 자체가 그냥 뿌려가지고 바로 이슬만 몇번 맞아도 그냥 녹아버립니다 바로 바로 이제 네, 흡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숯기를좀 당긴다든지 그런 거할때 어, 모든 농작물은 일주일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막 들쑥날쑥 해져버리거든요 네. 남들 추하안할때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숲기를 당겨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내면 가격은 훨씬 더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갈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 야물고 탄탄하고 고토도 오가 들어가 있고 이제 뭐 가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본 결과 그냥 정상적으로 농협에 가서 사서 써 보니까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조금 그 업그레이드 할게 조금 있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격은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그품질은 향상시켜 가지고 한번 또 밑거름 했으니까 이제 옷걸음 추비를 한번 또 해야 되겠죠 <웃음> 가지나 이런거 할때 보면은 네네. 관주할 때 이제 같이 영양제도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이제 고를때 이제 넣어주시면 칼슘 활력제가 되기 때문에 칼슘이 들어가면서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물 자체도 튼튼해지지만, 뿔이 밝은 자체 하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또 되거든요. 인산과 칼슘이 들어갔었을 때. 네. 예,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어, 아연과 붕소가 같이 또 추가가 돼서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예. 붕소가 좋다는 얘기를되겠습니 이제, 뭐, 입이로 가지고, 뭐, 칼슘, 무, 감자, 봄에 하실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마늘, 양파 같은 거 하실 때 되면, 어, 이제 붕소가 이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택시 운전사 역할을 하거든요. 이 모든 양분들이 그냥 던졌었을 때는 자기가 혼자 가려면 힘든데 봉소가 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양분들을 골고루 세포 분열도 하게 많이 하게 해주고 성장하는데 도움도 되지만은 이제 이동 시켜줄 때는 칼슘제가 들어갈 때는 어떤 칼슘제를 쓰든지 그 봉소를 한 6대 1이나 한그 정도로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사용을 넣어주시면 칼슘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분소가 줄기 세포 같은 걸 좋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세포 분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영양 공급을 시켜줄 때그 영양분을 어 이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이번 공동구매 하실 때는 그런 다양하고 또 업그레이드 된네 품질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 제품이니까 공동구매 1월 30일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추비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공동구매 같이 해주시면 농민 여러분들도 더 좋은 비료로 저희들이 보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자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